어, 어, 혼자네, 어, 자 혼자. 어, 이 친구는 K라는 친구인데 일본 음. 친구예요. 네. 제가 그런 얼굴 스타일 되게 좋아해요. <웃음> 아, 그래요? 약간 만화에서 튀어나온 듯한. 어, 지금 약간 그렇지 순하고, 어. 순수하고. 근데 정말 이 친구 가 춤출 때 되게 멋있는 부분이 있어요. 아, 나이 친구 되게 관심이 네. 많이 간다. 우와, 우와, 아 저... 대박이야. 우 와, 완전 모델이신데? 어, 잘생기셨어. <웃음> <오오. 웃음> 개인적으로 기대가 되게 많은 친구 중에 하나예요. 아니 어디 이런 친구들 다 뽑으셨지? <웃음> 진짜 인프라가 어? 장난 아니신 것 같아요. <웃음> 나 아니면 노래 못하게 u e 굉장했네 아 훨씬 잘 추는 친구